Music 비빔으로 먹으려고 <웃음> 머리 를썼네두개다 먹고 싶어 가지고. 오질 하나 드시죠? 야아니다 너무, 너무 많이 먹으면 전할 때. 나 배고프면 서 해서 먹은데? <웃음> <웃음> 구독해주세요. 음음 <웃음> <웃음> 음음 잘가 잘. 잘. <목소리> 어. 근데, 뭐고, 뭐 이렇게, 졸은, 졸은, 이은 졸은, 졸은, 졸은, 졸은, 졸은, 졸은, 졸은, 졸은, 졸은, 졸은, 졸은, 졸은, 은 졸은, 졸은, 졸은, 졸은, 졸은, 졸은, 졸물졸 많이 마셔 은다 뭐